선생님 장르필 보실래요? <웃음>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덕두아씨가 싸우면 두려워면 친구들을 데리고 핵싸움을 하는 거야이 친구 싹려 <웃음> 아니 말안도 알잖아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낼 거라는 알고 있었잖아 <웃음> 네. <웃음> 어안 <웃음> 오, 어떻게 어 준호가 게임기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번 수업 시간에 친구한테 들었어 그 어, 선생님 어. 교수님 친구 중에 양정훈이라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어, 예. 그 교수님이 그 유준호 학생 특히나 눈여겨보라고 하셨거든 오~~ 어. 아. <웃음> 자 오늘은 연애 오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니다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아,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는 하고 있는 사람 있니? 자 누구랑? 음? 얘랑 얘랑 얘랑요 혹시 연애한 지 얼마나 됐니? 저요? 저 너희 지금 사연 지 얼마나 됐어? 그거를 얘기하고는 좀 진짜로 나왔어요. 저희 3년이요. 어? 선생님보다 오래됐는데요. 그러게. 저희 <웃음> <웃음> 3년 전에는 딴사람 그러게. 미친놈아. 아 잠깐 울어. 울어? <웃음> <웃음> 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 이렇게 예, 울어요. 아, 아니에요. 오지 예 말고, 아, 말고 일단 내가 사전 조사를 했는데 여기 정은이 학생이 너 앞에 봐. 앞에 보고 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전는 <저는> 앞이 오게요. <웃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선생님이 연애오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해드려고요. 아, 아 혹시... 혹시 거기 유준 학생, 머리 e m p r 연 연애 제일 오래 한 기간이 얼마나 되죠? 2년 받고 한 달. 아, 진짜? 우리, 우리 주주씨는요? 한 2년? 한 2년이에요. 7개월이요? 3개월년이에요 revenues Come to t h 연애를 3년 최대인가 4년?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3년씩 두 번도 해보고? 근데 연애를 보통 하면 무조건 연수는 찍는 것 같아요. 뭐몇명 빼고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애 오래하기에 제일 패시브는 연애 많이 해봐라. 패시브 스펠링은 알아요? 어? 알려줬어요. B A S 뭐라고요? B요? 아씨 몰만 그래서 아니 연 연애를 많이 해보는데 맞지 않으면 그냥 바로 헤어져 응. 맞는 사람이랑 오래만 하면 된다라는 음.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 자 다섯 가지로 할 건데 자 일단 던져보세요! 연애 오래 할수 있는 방법 던지라고? 아니 <웃음> 던져봐 <웃음> 척막 근데 그거는 비법이 아니잖아 만약에 꽃추가 작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 연애 오래 못해? 아쉬운 거죠 뭐스킬아 <웃음> 그거 그거는 연애를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이지 오래 할수 있는 방법과는 좀 되겠단 말실 신뢰! 신뢰를 어떻게 해야 오래 할까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 맞아요! 자 표현하기. 아, 죄송해요 잘못 했다 표효하기. <웃음> <웃음> 표현하기. 표현하기. 표현하기인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좀깔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좋아해. 아니면 너가 내 여자친구가서 너무 좋아 이런 거 있죠? 음.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일단 양종학생 앞에 있는 위도 학생한테 한번 표현해 주세요 난 너를 말랑해 뭐야? 네. 그게 뭐야? 그냥 다른 걸로 해 말랑, 말랑. 말랑하다. 말랑하다고 말랑하다고 네. 그러면 이제 답, 답으로 답한번 표현해 주세요 정원학생에게 제가요? 네 딱딱해라 딱딱해 딱딱해 딱딱해 <웃음> <웃음> 딱딱하다고 네. 듣고 싶나봐 제가 말랑이라고 했으니까 좀 다른 의미의 표현을 아, 받고 그, 싶어가지고. 그두 커플 사이에 그런 뭐 애칭이야? 말랑이 따딱하 말랑이 따뜻하 네. 네. 네. 네. 네. 학생이 앞에 중학생이가막 표현할까요? 또이 집세했어? 그거는 따뜻해 보인다. 따뜻해 <웃음> <웃음> <웃음> <딱 딱해> 보여? 있는 <웃음> 그대로. <웃음> 아니 그거는 반찬이잖아요. 반찬. 애정 표현 하 애정 표현. 귀여워. 오. 귀거리가 따뜻해 보이네. 선물 받지 않아. 반 반이잖아. 반존대 반존대. 맞네. 반존대. 설레는 아니, 뭐. 반존대. 몇, 몇 살이니 너? 3다아 어, 맞네. 나이가 정말 많아서 어 아버지 같아요. 어머. 어, 그랬구나. 하단 말로 안심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2번으로 넣어놨어요. 뭘까요? 세부적으로 손부라기. 대박이다. 화 바로 나는 건데. 뭐야. 일단 미안해 보다 고맙다라고 많이 하죠. 아, 아, 아, 아그 디테일하게 그... 파고든 거구나. 고마워라고 하기. 근데 선생님 질문 있는데 고마워가 너무 네. 그 핑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미안해라는 말이 더 핑계 같아. 아, 만약에 어, 지금 어. 끝나고 나는 미. 친구가 핑계 않고 데려왔으면 어 뭐야 추워서 기다리겠다 미안해 말고 헉, 어 데리러 와서 고마워. 오. 자세 번째는 이거는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거. 당연히 하지 않기. 아, 아 익숙함에소가 당연하지. 자, 예를 들어서. <웃음> 선생님, 담배 <웃음> 피우실래요? <당릇이> <웃음> 예를. 남자친구가 맨날 집에 데려다줘.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한번안 해줬다고 서운해하면 안 돼. 맞아요. 아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그거를 어, 정말 머릿속에 항상 주입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당연히 익숙해지는 거에 정말 특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머리에 각이 시키고 살아라. 어. 그래서 음. 당연하지 않고 고마워라고 말하면 더 좋아요. 음. 어. 어. 그래서 당연해,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고마워하고 표현을 해라. 이렇게 거슬로 올라가면 되고요.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데이트 시간에 만약에 정훈이가 낳으시면 서 늦었어요. 응. 늦었는데 너왜 빨리 안 써? 이러면 일찍 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네 <웃음> 박스맥이에요. <되게 이것도> <웃음> 헤어지세요. 그럼 저거랑 안 맞잖아요. <웃음> 아니죠. 그거는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죠. 오케이. 자, 네 번째. 이게 좀 속도가 빠른데. 네. 좀뭐 어떻게 길게 해줘려요 <웃음> 어떻게 길게 해줘려요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제 네 번째는 또 말해보세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연애를 오래 하려면. 같자 취미 공유하기. 아, 그것도 좋아요. 저거 그럼. 근데 그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그럼. <웃음> 여러분들 연애 오래 하는 응. 방법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웃음> 주변 사람 소개시켜주기. 어, 어,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연애 오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미안해라고 하는데 이미 미안해보다 고마워가.. 네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음... <웃음> 집착하지 않기. 그것도 좋아요. 아, 아, 제 방법이 아니에요. 다 아, 그것도 좋은 거. 아, 아, 스킨십 많 하기. 근데 저 좋은 거같 스킨십 많이 스킨십 하기. 스킨십 많이 하기? 근데 정원 학생은 왜 오래 못할까요? <웃음> 스킨십만 해도. 저저 스킨십 잘해요?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담아주지 어. 않기. 아, 그거랑 좀 업그레이드 된 건데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싸우는 걸두기아 회피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 맞아. 요만그 꽃들이 자꾸 물었 물었다고. 넌 그게 뭔지가 아닌데. 이렇게 빠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제가 말하는 건 싸우는 건 두려워하지 않게. 제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막, 아, 유진아,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해요. 그럼 네. 제가, 왜 싸우지 말아야 돼? 오. 싸우는 건 연애에 긍정적인 영향이야. 너 싸우지,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고고저 그냥 잔소리 하거든요. 진짜 싸우는 게 저는 연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일부터 열까지 다 다를 거라는 말이죠. 그걸 맞춰가는 게 싸움이다. 그래서 음. 걸꼭 싸우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대화로 해결하면 되잖아. 맞아요. 꼭 싸워야 돼요. 대화로 할수 있던 건 아니지만. 두각 피하는. 빌라오이야? 아씨발 나. 어차피 싸우는데 두려운데. <웃음> 고마워. 아, 나도 고마워. 아, 싸 진짜 있어요. 저요. 저. 저 맞아요. 우승도. 맞아요. 저는 이걸 저, 생각하면서 정훈이를... 그러면 드릴까요? 제가 싸움을 두려워하면 친구들을 데리고 그쪽도 친구를 불러가지고 했다. 핵싸움을 하는 거 같은데... <웃음> 저기가 두렵잖아요. 만약에 밥 먹다 흘렸어. 어? 밥 먹다 흘렸네? 야, 야 이친구싹 때려와. 저희도 <웃음> <웃음> 밥, 밥 먹다 흘리는 애들로. 아 제가 말한 <웃음> 제가 말한 싸움은 몸싸움뿐만 아니라 네. 말싸움. 아. 근데 여기서 비 나눔 하지 말자. 음. 음. 저 언니랑 저랑 또 한번 싸워가지막 카톡으로 막 서로 선언 거 얘기하잖아. 아 선언 거 얘기했죠. 싸운 네. 것보다는. 네. 네. 저는 그런 것도 싸움이라 생각하거든요. 음. 아 그다음 이것도 이거 이제 제가 심화 과정인데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남자친구한테 핀투 는게 있어. 뭐아 귀신 어아 귀신 지나 왔어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애인 입장에서 어디 기분 안 좋아? 혹시, 혹시 내가 아까 약속시간지각해가지고 화난 거야? 그러면 어제 내가 남자랑 숨어셔서 화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상대방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아, 아니 말안 해도 왜요? 알잖아!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낼 거라는 거너 알고 있었잖아! 라고 하지 않기 그럼 상대방이 그걸 악용하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악용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웃음> 아 저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남자친구가 좀 뭔가 삐뚤한 게 있다 그러면 야너 하는 거 말할 거안 말할 거야? 안 말해. 그러면 친해지마. 말안 하면 친해지마. 내가 아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 그래서 음. 저는 이게 상대방이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안 좋은데 아나 뭐뭐 때문에 서운해! 라고 하면은 허! 미안해. 근데 계속 내게 계속 미안해. 어? 뭐, 미안해 보다 고마워하셨는데요? 라고 아니 근데 미안해 하는 상황에서 사람 생길 거 아니야. 음? <웃음> 아니! 미안해 보다 고마워라고 하지 미안해 하지 말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오. 일단 연애 오래 하기 방법 알아봤으니까 서로 이 다섯 가지만 지켜주면서 해보고 여러분들 이거 이 성공하면 더 심한 과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반응이 열여요 미소 학생 고마워 나도 고마워 여러분들 <웃음> 안녕 다음 시간입니다!